지금처럼 전쟁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를 연구하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크게 했던 영국인 투자자 빌 브라우더라는 사람은 푸틴의 집권 초기부터 그를 잘 알았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그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추방을 당했고 자신의 러시아인 변호사도 감옥에서 의문사를 당했던 특이한 경험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브라우더 씨는 자신이 관찰한 푸틴을 아주 합리적인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죄책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 하며 늘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행동을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 cia에서 행동분석센터를 설립해서 수년 동안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제롤드 포스트 교수는 푸틴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어 사용자 전부를 책임지는 현대판 짜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푸틴 자신 이다. 독재자의 전형적인 자기애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희 시사이다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푸틴은 시시때때로 위옷를 벗어 제끼고 영하 20도의 추위에 얼음목욕 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곰의 등에 올라타고 달리는 야성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강철같은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해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트 교수는 이러한 푸틴의 모습을 멋지다고 보기 전에 좀 이상하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푸틴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키가 작은 편이지만 어린 시절의 푸틴은 유난히 작은 키에 신체적으로도 약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모습을 과시하려고 집착하는 푸틴의 모습은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의 결과라고 제럴드 포스트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유도를 배웠는데 현재의 그 얘기에는 핵탄두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유도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헤어진 아내 르드밀라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증언인데 르드밀라는 남편 푸틴이 자신을 구타할 뿐만 아니라 구제불능의 플레이보이라고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폭력배로 길거리 싸움을 했던 것을 영웅담처럼 떠벌리거나 공격성 복수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권력이 점점 커지다가 무소 불위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성격이 왜곡되는 오만증후군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만증후군이란 자기도취증,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과대망상, 판단력 저하, 위험인지능력 감소, 타인경멸, 개인의 이해관계를 국가의 이해관계와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푸틴의 행동이 딱 이거 오만증후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2월 21일 크렘린 궁회의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에 대한 격분 그것이 한가지 사례로 언급되는데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된 이 회의에서 나리시킨 국장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승인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지지할 것이라는 거냐 지지한다는 거냐 똑바로 말해라 소리를 버럭 지르는 이례적인 모습이 방송에 전파를 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이 푸틴의 오만증후군의 한 단적인 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외부와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이런 성격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있고 푸틴 대통령이 서방진영에 대해서 느끼는 피해의식이 오만중후군과 결합하면서 이러한 증세가 더 심해졌다 이런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의 종식을 불러온 소련연방의 붕괴를 계기로 굴욕감과 동시에 냉전에 승리한 서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느끼면서 편집증적 세계관을 키워왔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미국을 위시한 북대 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발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옛 서련의 용토였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구실삼아서 침공까지 감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이제는 더 이상 젊지도 그때처럼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도 또 그때만큼 영악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갈수록 소시오패스적 성향과 편집증적이며 오만한 모습 등의 심리적 성향이 더해지면서 그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National Reviews가 푸틴에 대해서 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is 69 years old. 푸틴은 지금 69세의 나이입니다. And he has been leading Russia for over two decades. 그리고 그는 20년 이상 동안 러시아를 이끌어 왔습니다. Most of that as effectively a dictator. 그 기간의 대부분을 사실상 독재자로서 말입니다. the life of a dictator 독재자의 삶이란 is isolated and paranoid 고립되어 있고 편집증적입니다 여기서 편집증이란 일종의 편향된 인격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의심 불안 공포 분노의 표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strongman has no peers 이 강자 strongman은 동료가 없습니다 open has nobody 그리고 종종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who can contradict him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그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or bring him bad news 나쁜 소식을 그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without happy talk 행복한 분위기의 대화 없이는 말입니다 He must always fear plots around him. 그는 늘 자기를 둘러싼 음모들을 두려워함에 틀림없습니다. The isolation has doubtlessly deepened. 그런 고립은 의심의 여지 없이 깊어져 왔던 것입니다. In the past two years of a pandemic for Putin.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말입니다. As it has for all of us. 마치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그랬던 것처럼 푸틴에게도 말입니다. His behavior in recent appearances. 그의 최근에 드러난 행보는 suggests a man.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Who has consumed too much of his own propaganda 자신에 관한 정치선전을 지나치게 많이 누려온 m e 들을 누려온 이라고 했습니다 누려온 한 인간의 모습을 말입니다 A common ailment for aging dictators 이거야말로 늙어가는 독재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푸틴은 병이 깊다는 여기에 병이 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푸틴같은 독재자의 편집증과 오만중후군이 얼마나 쉽게 전쟁을 부르는지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참상을 보신 심경이 어떠 하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부닥친 푸틴은 초조감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핵카드마저 들먹이고 있는데 이 세계는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을 넘어서 핵전쟁까지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전 세계의 우려는 또 하나의 불씨를 안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모아지고 있는데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은 곧 중국의 대만에 대한 생각의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나토의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대만은 다르다는 주장이 중국에게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단지 경제 제재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느낌은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온 종전선언 그것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말입니다 종전선언의 결과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이 필요없어졌으니 모든 유엔군 병력이 철수되고 종전을 선언한 평화로운 한반도에 더 이상 주한미군은 필요없으니 물러가라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적화야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핵으로 남한과 미국을 함께 위협하면서 전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의 개입이 지금처럼 지금 한반도에 직접 주둔해 있는 지금의 경우처럼 그때도 쉬울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나투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제는 이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를 연구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저의 내지 그들의 정체가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2기 정부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원하십니까. 김찬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